방탄소년단입니다! 아, 오늘 저희가 아미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촬영을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 혹시 어떤 촬영인지 아, 우리 슈가씨 한번 재키럽 해줄 수 있나요? 네 바로바로 바로 새로운 BTS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아미 멤버십의 키트 촬영을 위해 모였습니다. 네 이번 BTS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아미 멤버십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셨던 바로 그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Mm -hmm. 뿐만 아니라 위버스를 통해 오직 아미만을 위해 준비한 영상, 사진, 음성 등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고 하니 아 이거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바로 이 BTS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아미 멤버십은 지금 이순간에도 위버스 샵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동안 멤버십 회원 자격이 유지되는거 아시죠? 아하, 그리고 우리 아미만을 위한 다양한 온 오프라인 혜택과 새로운 퀴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자세한 내용은 위버스 샵 공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웃음> <웃음> BTS 글로벌 오피셜 팩클로 아미 멤버십에서 여러 아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동화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만들어나가요 아하! 는지방탄소년단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감사합니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이합니다감사합니니 정말 특별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어, 바로 바로 BTS 글로벌 오피셜 팬클럽 아미멤버십 소식인데요 오이 멤버십이 새롭게 어, 두 종류로 음. 어, 나왔다고 합니다 네, 먼저 아미멤버십은 음. 멤버십 전용 컨텐츠 및 상품 구매 기회 등의 온라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두 번째 멤버십은 바로 아미멤버십 예. 머치팩 인데요 아미멤버십 예, 혜택을 포함해 머치팩 멤버십 회원만 위해 특별한 상품을 1년에 한 번? 아니죠? 두 번? 아닙니다 네! 네한 번, 오. 4회 정기 배송하는 멤버십입니다 와우! 네첫 번째 머치박스 구성품은 바로 블랭킷과 패브릭 포스입니다 주문하시면 어, 어. 블랭킷을 필요한 어, 계절에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박스마다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블랭킷! 아미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어, 멤버십 2종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이번에는 키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어 저희가 이번에 동화 컨셉으로 <목소리> 네, 네, 키트 동화! 촬영을 했었는데 <목소리> 멤버들이 <목소리> 각자 다른 동화를 맡아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각자 어떤 컨셉을 맡았는지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소리> 있습니다. 네저 지금 아미집을 보고 있는데 아, 네? 일단은. 되게 정말 잘 나왔어요. 사진 잘나왔나요 <목소리> 네, 지민씨 너무 잘 나왔네요, 여기. 러링 페이지가 있네요? 오! 러링 페이지. 네. 나머지 키트 구성품도 없이 기대가 오, 되네요. 오, 맞습니요 <웃음> <웃음> 네. <너무 웃음> <딱 있어요. 웃음> <웃음> 여러분, 혹시 촬영일에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있었나요? 아, 아 있지 있지 멍멍이네. 아 우리 최근에 찍었던 그 네. 독자, 동화 이렇게 맡아가지고 한 강아지 네. 네. 그그두 마리. 예 네, 맞아요. 네, 네, 네. 네, 그그 너무, 너무 예뻤어요. 맞아요. 네, 날개가 네. 안 달려서 음, 음. 그 어. 박스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했던. 에피소드. 아그런 아, 아, 아, 아, 아. 에피소드가 또 있지. 나 그리고 뭐 서로 필름 카메라로 이제 서로 찍어줬잖아 기억나시죠? 맞죠 네, 되게 네, 네,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미분들이 키트 받고 만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 여러분들, 저희 이번에도 열심히 촬영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Once upon a time, there were seven boys oh, in army. 어허. Oh. 많이 oh. yeah. 위한 BTS 동화석사에서, 많이, 그대해주어요 기대해주세요. 아, 안녕! 기대해주세요. 아내와. 아, 와! 아, 이게 빠로만 듣다. 블랙킷 아니에요. 블랙킷. 아, 네, 여러분들, 이거 샘플이에요. 정말 좋은데? 그래도, 어, 지금 방송 소개 다니지 전에 모르겠는데? 오, 진짜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웃음> 이거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약간 검은 파우치 이거 입을 수있는요 네, 거품이... 자, 일단 구성품이 파우치 있고요. 아미집 네. 있고요. 네. 여러분 보세요. 네. 네. 멤버십 네. 카드 있고요. 네네. 마그네틱 북마크. 아, 자석, 자석, 자석 꼭 필요한 거있어 네. 포토카드. 아 어, 그러니까. 포토카드 있어야죠. 뭐 어, 떻게드 뭐, 메인 아닌가요? 뭐, 팬분들이 가져가서. 제일 중요한 거. 아미 집 구성에, 이런 식으로다가. 어우, 잘, 잘, 잘 나왔네요. 이번에 블랙이네요, 저 판색이. 산책이. 네. 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아 여튼 뭐, 블랙킷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되게 너무 잘 나왔네요. 네, 너무 잘나왔네요 아, 이거 맞아지 화려하게 뿌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엔 씁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를 셀렉을 해볼 거예요. 아, 오케이. 네. 자, 하나하나 넓힐 테니까 한번 봐주세요. 이게 네. 가장 기분이네 네. 네. 자, 이게, 처음이에요. 난 이게 제일 좋은데? 오 괜찮은데? 그런걸로 가시죠 이렇게. 네, 아니, 네. 아니, 네. 아니, 갑자기 <웃음> 첫단이 보자마자 네. 다른걸로 네. 봐보자 네. 그, 저게 제일 뭔가 어 아, 약간, 이런 것도뭐 아, 귀엽죠 아, 아, 아, 아, 이거 약간 중구난방사 아니야? 전게랑 저게랑 아니야 아니야 이것도 약간 멀어보여 사이가 왜? 오, 왜? 와, 와, 야, 제... 아니, 아, 저, 저... 왜? 아니, 미쳤다 진짜 호기 귀엽네. 완전 귀엽긴 하네, 되게. 이짜 호석이 형으로 일단. 네, 갑자기요? 제이 형 되게 해맑게 웃는데. 아니, 첫 번째가 제일 낫네. 첫 번째가 제일 낫네요. 뭔가 팬분들도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딱, 딱 셀렉커스 네.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첫번째는 이유가 그러면 첫번째로 하겠다 수만 만들어줄게요 하나 둘셋 진심을 오늘 남자다내할때 아니면 그럼 저희는 이제 첫번째 사심이 수만 만들어다 달라 그리고 셀렉 보았네요 이로써 저희의 모든 촬영은 끝났습니다 아쉽지만 다음에 만나요 아 안녕 저희 이제 곧 나오는 멤버십 큐트들 많이 관심 가 주시고 우리 다이너마이트도 관심 가해 주시고 응. 저희 아미집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려라 마이아!